퀴즈쇼! 잼! 라이브! 문제! 주세요! 자! 영화배우 이소룡은? 일본군에 맞선 우리나라 독립군의 첫 승리를 그린 영화는? 이거 오늘의 힌트에 나왔었잖아요? 모지전 봉오동전투! 하얀 천재!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영화 드루머쇼 좋죠? 트루먼쇼 소개 트루먼. 트루먼은 실제 어떤 인물에게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것일까? 연례는 말해드릴 로 트루먼 전 대통령, 네.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 네, 정답은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문제 기출문제였죠. 어, 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으니까 꼭 기억해뒀다가 다음에는 꼭 맞춰. Thank <music> you.